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소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이네요 검은사막모바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술 먹자는거 힘들게 도망쳐왔어요 아무튼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휘소 8단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어제 제가 생방송에서 8단계 업데이트가 되면서 월드경영 루트가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운을 띄웠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업데이트가 되면서 건물 외형이 더 멋지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건물에 한해서겠죠? 그리고 지휘소, 창고, 식량보관소, 축사, 정제소, 무역소, 마국간, 무역공방, 연금공방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제소하고 축사를 먼저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나머지는 뭐 늦게 업그레이드한다고 해도 사실상 크게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먼저 업그레이드해서 챙길 수 있는 걸다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전 창고부터 할래요. 그리고 무역소가 업그레이드되면서 무역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무역마차는 무역소 2단계 월드경영 25렙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말두마리를 연결할 수 있고 무게 6천 이게 딱 눈에 띄네요. 그러나 이게 식량소모가 2.8 이걸 주목해야겠죠. 농장마차가 1.4 인걸 감안하면 두배의 식량 소모인데 무게가 딱두배니까 사실상 두번할걸한 번으로 줄여주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뭐 설마 말 한마리만 연결해도 갈수 있는 그런건가?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빠진게 중간에 이벤트로 획득하는 아이템들이 다 누락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차라리 3단계 농장마차로 시간이 좀더 들더라도 이벤트 하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소 6단계, 7단계 업그레이드에 대한 도전과제가 추가되었고요 이미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됩니다. 와 엄청 많이 주네요. 55펄. 다음 소식은 라모네스 전장의 개편입니다. 매칭시 팀의 평균 전투력이 비슷한 상대팀을 우선으로 매칭하도록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음, 예를 들자면 나는 6천이고 같은 팀에 1만이 2명 있으면 총합계가 2만 6천이죠. 뭐야 또 지옥의 오분이 시작되는건가. 라모네스 전장을 살리고 싶으면 아이의 입장할 때뭐 3천은 3천끼리 4천은 4천끼리 이런 식으로 아이의 서버를 나눠주든가 이건 뭐 5분짜리 간접 죽음 체험도 아니고 들어가서 죽기만 해야 돼 아니 뭐 죽는 걸로 따지면 다크소울보다더 많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음은 투기장 매칭 전투력 개편입니다 아 이제 빤스만 입고 투기장에 들어가는 게 막혔습니다 아 요거 제가 요새 이 방법을 좀 쓰고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일단 공격력과 방어력 수치가 700 이상 차이나면 투기장에 들어갈 수 없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지에서 대전 및 라모네스 전장에 입장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패치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능력 개방에 의한 전투력 합산 표기입니다 장비 개방 장신구 개방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능력 개방까지 합산 표기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길, 고대유적, 용맹의 땅, 사냥터의 입장 제한 전투력 및 권장 전투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밖에 60레벨 이상의 전투의 흔적 구성품이 사냥되었습니다. 사냥을 제가 해본 결과 신화등급 검은기운이 꽤잘 나오게 바뀐 것 같네요.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일 쓸만한 패치는 바로 이건 것 같네요. 토벌, 고대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및 의뢰에 배수가 적용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어, 스킬 개방 퀘스트에 토벌 25단계 10회 클리어가 있잖아요 이거 25단계 10배수로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밖에 오류 수정 및 최적화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거 최적화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갤럭시 S2로도 할수 있겠네요 아하 아. 자 이벤트 소식입니다 해자 이벤트였던 주사위 황금판이 돌아왔습니다 당분간은 자동사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주사위 잔뜩 모아서 돌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펄 상점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네요 이야 로렌조머레이 이 친구 뭘 이런걸 용맹의 증표 100개라니 핫타임 기준으로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야 아니 근데 회사일이 바빠서 증표가 남아도는데 그냥 은화로 주면 안되겠니 4월에 피는 꽃 200펄에 토벌권 300장이니까 어7 5 0 0만 석판 300장 거위가 1억 2천 이거 뭐죠? 기운 100개, 정수 10,000개까지? 어쩐지 구성이 좋다 했더니 딱 일주일 파는 상품이네요. 일요일까지 전부 사시면 딱 12번 살수 있네요. 진주보석함 이 친구는 월간 펄 상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아 저번주에 다섯 개나 샀는데 초밥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 업데이트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영지의 창고, 축사, 정제소 레벨이 증가됐고요 토벌 및 고대유적 이벤트 의뢰에 배수가 적용되구요. 60렙 이상 전투의 흔적 드랍템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업데이트 됐네요. 아뭐 다른게 있었다고요전 못봤는데 아무튼 뭔가 굉장히 많은게 업데이트 된줄 알았던 4월 11일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